얼마에요? 어, 뭐 17만원 정도. 어여기 17만원 <목소리가> 정도 안 되는 20만원 줘야 되는 거. 봐봐요, 봐봐. 거기를 보고 얘기해. 20만원 줘도 안아깝거든로 여자들이. 어가 여기다 오륵 들어가고, 코코스 들어가고, 뭔게게 아니, 아무시안 돼요. 안안 <목소리가> 안안안 돼요. 안 봐. 나오려고 그러나 봐. 나오려고. 어머. 어 물을 뱉어내네. 이거 뭐야? 고이서는큰 응, 계속 허득되네 아이서 아, 잘 아까 큰거 아, 쟤가 왜 아, 까더큰 거, 아까 그게 아, 고어 한번 <람>: 다른 음 거, 거 가면 그래. 더더 컸어요. 그거 작아. 강어. 뭐음아 여기다. 맞다 맞다. 기음 있는데 이렇게. 음음 주인이 우리보다도 몰라. 맞죠? 음 아니 뭐, 뭐, 더 이상은 안 돼. 그게 아, 여기 이거 많이, 여기, 뭐, 여기, 뭐, 여기 뭐. 오면 많이 준다고 그 유튜브에도 뭐, 많이 그래. 나오던데 뭐, 여기 유튜브 찍어요. 있네, 뭐. 여기 있네, 찍어서 올릴 거란 말이야. 먹을 만큼 줘야지. 뭘 먹을 큼두 분이 얼마나 좋아 자연산으로? 자연산. 우리 자연산으로 사장님. 아니, 아니, 아니, 알았어요. 빨리. 줘요. 줘요. 잔인해 <웃음> 어, 아줌마 발 조심하세요. 젓가락이서 조금 그렇게 하는데. 진짜? 아. 아 진짜? 저거 <웃음> 뭐야? 안 해보셨어요? 아. 이걸뭐 이걸로 뭐 하는 거야? 석는 거예요. 아그 안에 섞여져? 어. 섞이나야 되는데. 아니 나무젓가락이야. 나무젓가락 이야 되는데. 오. 시 <웃음> <천만한다고 웃음> <그랬잖아요. 웃음> 너무 웃긴다. <웃음> 우리는 우 사이다야? <웃음> 이렇이고 아, 아. 네. 어. 아 네. 습니다